안녕하세요. 베키입니다. 오늘은 와이드 스쿼트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와이드 스쿼트는 안쪽 근육의 유해성이 필요하고 또서 있을 때 중심 잡는 게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 스쿼트를꼭 숙취하고 난 후에 이스쿼트를 시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서 있을 때그 폭은 어깨보다 살짝 넓게 서 주시고요. 그리고 발끝은 살짝 큰 아웃을 해 주세요. 이때 발끝 턴아웃하는 정도는 스쿼트를 시도를 해 주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정도로 턴아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서 있을 때 여기 발끝, 발 앞에 아치 모양이 있죠. 이 아치 모양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기 직전까지 다리를 턴아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리 어, 발끝의 열 발가락. 열 발가락에 중심이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너로 앞으로 떨리지 않게, 그리고 새끼발가락으로 가지 않게 열 발가락에 모두 중심이 가고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무릎은 발끝 쪽을 향해서 바깥쪽으로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치료를 해볼게요. 이제 무릎을 구부리면서 내려갈 때 중요한 것 하나 더. 무릎이 앞으로 구부려져서 골반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골반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무릎이 구부러진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두 가지는 되게 차이점이 많아요. 무릎이 먼저 내려가면 무릎이 그냥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데, 골반이 내려가서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안정적으로 몸통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손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손을 발끝을 향하게 해주시고, 무릎을 구부릴 때, 손이랑 같이 내려간다고 생각 하면, 무릎이 앞으로 쏠리지 않고, 그리고 발끝 모양을 통해서, 옆으로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무릎 내려갈 때, 무릎이 앞으로 쏠리면, 발끝을 살짝만 더 앞으로 내려, 앞으로 모아주시고요. 이때 내려갈 때, 힘들지 않으면, 발을 더턴 아웃을 해서, 꼭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당신에게 맞는 포즈를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때 상체는 그렇게 힘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하체를 집중하고 스쿼트를 내려가시면 상체는 저절로 똑바로 서 있게 될 거예요. 제가 한 5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아체가 움직이지 않는지 널 발가락에 골고루 무게 중식이 있는지 자 또는 발끝을 향해서 자, 5개 정도만 해볼게요. 자 발끝 어느정도로 터나서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셨나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골반의 모량입니다자 골반. 손바닥을 이렇게 골반 앞에 댔을 때 손바닥 전체가 골반 앞에 착 붙어야 돼요. 엉덩이 뒤로 빠져 있으면 이곳에 골반이 생기고 골반이 앞으로 밀렸으면 손부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손바닥을 앞으로 대고 골반이 편안한 상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이부분이 지금 접히지 않게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다음 중요할 때 내려가는 높이 자, 내려갔을 때 골반이 밑으로 처진다 그러면 처지기 전까지만 내려가주세요. 많이 처지기 전까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